요약에서는 어떤 전쟁의 기운이나 재난이나 전염병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 때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염병도 멈춰지고 재앙도 멈추고 전쟁도 없어졌어요. 기도의 사람이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도를 할때불리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생에 이스라엘로 넘보지 못했고요 엘리사가 있었을 때 아람나라에서 쳐들어 왔을 때마다 엘리사가 다 꿰뚫고 왕에게 정보를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 있는 쪽으로 다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한 지파가 있으면 가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도 빨리 망한 지파가 있고 고난을 많이 나간 지파가 있었거든요 자, 에리미야 같은 경우는 에루살렘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할아버지가 희스기야 아, 왕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 아수르에서 초대로 왔을 때 희세계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18만 5천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되버립니다. 하룻밤에. 그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하룻밤에 다 죽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 쳐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있긴 있는데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에루살렘의 묵은 죄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죄가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상들이 예루살렘 안에까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을 다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예루살렘만 쳐다봐도 막 너무 신비롭고 요 은혜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왜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운이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넘치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죄를 씻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나의 묵은 죄악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악 습관적인 죄 말과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찍은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피가 항상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같이 봐도. 성전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한다 예수의 피만 있느냐 성령의 임재와기름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기름부으로 조금만 해야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한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루살렘에 죄가 막 번지는데 독부서절을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스코 그 예리미야 7장에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쭉 보면 온 가족이 하늘의 신 황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황후를 황우. 황우를 위해서 황후를 섬기기 위해서 과자를 준비했다 과자 많은 우상의 재물을 준비했어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에 7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초를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서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 또 무슨 흰놈의 골짜기 그 부분이 막 보이더라고요 언덕에쭉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데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고 그그 성교사님이 목사님 저쪽 이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생각이 성교에 기록된 그 말씀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사는 이스라엘에서 몰록의 신당을 세워요 몰록 거기서 자기 아이를 옆집 아이 자기 아이를 불을 피워놓고 도배사당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식을 그 안에다 던져요. 그러면서 몰 몰래게, 몰래게 신단을 찾아 에, 신단을 잡니까 아이를 죽여서 그다음에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그런 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랄하고 타락하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그 누구야 그 여자 응? 어? 고고고 그, 그, 그 누구야 응? 어?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한 남편도 죽이고 그 자식도 죽이고 어쨌든 자기 배에서 난 자식도 죽여 전남편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도동나가지고 재판에서도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심지어는 그또또 또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여행용 가방에다가 아기를 어린애를세 살짜리를 집어넣어 놓고 몇 시간 동안 자기 가서 새로운 남자하고 가서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안에서 얘기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몸이 막 소름을 끼쳐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서 얘가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또 발로 밟고 가방도 집어넣어 버리고 오줌 쌌다고 더 작은 가방도 집어넣어 버리고 현대판 영조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두지에다 가둬놓고 땡볕에다 다 채워서 그렇게 죽이잖아요 말려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인간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아이는 네 아이 내 아이 할때다 귀하고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아이나 안 아이 믿는다는 똑같이 사랑과 아끼고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갈때까지 가는 거야 갈때까지 죽여놓고 참 덕스럽게 가 나가서 위식하고 오고 남편 죽여놓고 아내 죽여놓고 자식들 죽여놓고 대단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 양심은 고소하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고 타락하는 시대예요 이번에 그 시장이 죽었잖아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무슨 비서가 음? 젠더 비서 비서도 젠더 비서도 젠더 비서 동성연애를 담당하는 비서도 있다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동성년의 자들도 세금을 줘요 이렇게 끝나면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임기 끝나면 성경 있는 내용이나 책임 있는 내용이나 아무리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뭘 에루살렘을 망한다 에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 너희는 너희 갈 대로 가고 이스라엘은 너희는 너희 갈 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갈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계시의 말씀도 있지만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들은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욕하고 비병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욕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응. 왜, 왜 에리미아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부담을 지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담을 자꾸 지게 돼왜 누군가가 기도하면 부담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 부담을 하나님이 지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이렇게 의롭고 그룩한선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맨날 두드러 패고, 시대 들에 가두고, 진흙 구이에 던져놓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뺨도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목에다가 나무 칼로 심어서, 씌워서, 씌워서, 움직이도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시는거야. 근데 에르미아는 그쵸, 기도하는거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던지 어떻게 역사하시던지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문제투성이 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짐을 지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내가 열받았다 하지 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기도하라 할렐루야 전쟁이 쳐서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하면서 끌려가라 망해도 기도하면서 망해라 죽어도 기도하면서 죽어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달지라도 사람이 인생이 다 아파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리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두 중인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중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중인이대서 나중에 능력을 받아서 두 중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 잡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두 중인의 권세 요한계시록1 1장뭐두 중인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 엘리아가 다시 나타난다 모세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모세나 엘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나중에 주어지는 사람들이 두 중인의 권세예요 예. 엘리아가 뭐 들려고 여기 오겠어요 에녹이 뭐 들려고 한국에 오겠냐고 마지막에 예. 헷갈리고 정신나간정신나간 설교하는 사람들을 많아요 같이 그렇죠. 두 중인은 두중인는 기도한 사람들이다 성질에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활동하든 숨어 있든 간에 어린나이도두 중인 될수 있고 어른들도 두 중인 될수 있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에는 자는 청량하지 말라 1260일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자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설교 유튜브에 하면 별이 별게다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기록된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뒷받침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병기에요 믿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들라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열쇠를늘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아 왕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느부간데살 왕이 에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나 공격하지 않고 그냥 포위해 기다려 왜? 에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종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아 왕을 비롯한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하고 친해요 애굽하고 친하면서 애굽에 편지를 잡고 써서 애굽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너무 늙은 나라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좋아 우리가 그럼 공격해야지 가야지 그리고 막 공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느부가네살 왕이나 바빌론 나라에서 예루살렘 포예로 왔다가 뒤에서 애굽에서 공격하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뒤에서는 애굽이 공격하면 바빌론이 또 사면 초과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뒤에서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그냥 잠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실제로 오지는 않고 소문만 퍼뜨려요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소문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요소문만 말만 잘해도 전쟁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빌로이 잠깐 물러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파, 여,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여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시드기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쭈물 하는거야.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점점 다가오고, 애국 군대는 다시 갚아버리는거야. 자기에게 우물쭈물 하는 시간,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 나에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내가 이걸 찾지 못하고 몸을 좀 기다리고 있으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불바다가 될 텐데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궁지기 예루살렘 성문지기 그게 누구냐면 하나나아의 하나냐의 아들,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냐 가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예리미야를 끌고 가지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시디기와 왕도 와서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짜 뭐라고 계시하셨냐 음.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요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음. 왕이 우물투을 하는 사이에 애국군대는 가버리고 아빌론 군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빨리 행복을 하고 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덜 죽습니다. 만약에 저항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고 노인과 아이들만 이생에 남고 풀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징위를 에레미야가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왕이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왕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왕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해서 왕이지만 겸손해서 18만 5천명이 아수르 나라 군사들이 다 하루 밤에 전멸했는데 왕이요 당신 할아버지는 그렇게 영으로 살았는데 당신은 왜그 모양입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음. 자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이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입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귀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귀야 또 그렇게 또 착각한 거예 우리 교회 전에 자칭 신령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가 목사님이 말한 그 자기가 자기래 자기래 자기를 자꾸 잡지 그래서 지금 따른 교회 또 어디 또 전두사로 가가지고 또 누굴 또 영웅을 훔쳐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 그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요. 코골이, 귀골이 다 되는거야. 주님이 그러시는데, 오단벌 사오라고 그러네. 오늘 나 대접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사 낚이는거야, 낚여. 꼭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새로운 사람들어 오면은 와가지고 딱 주님의 교회 봐가지고요 외관계로 외곽으로 도는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그 바깥으로 도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어 가고 개막까지, 탱자까지, 생산까지, 따라따라따라따라. 나응답 따라 따라. 받았어. 별이별 가짜 사기꾼들이 많이 왔어. 요 아무리 해도 말안 들어. 대려대드들 주님이 나게 말씀하셨다고. 아이고. 여러분, 흉내내면 안됩니다. 같이 합시다 절대 흉내내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는데도 감동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이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칼 위에 여러분이 맨발로 서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잘못하면 칼 발바닥 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사를 다루는 사람은 항상 내가 타락할까 봐 전전긍긍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돼요 나보다 더 신령하고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겸손하고 나보다 더 낮추고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움직인다고 움직여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모든 기도를 다도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뒤로는 딴짓하면서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또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머니에 열쇠구름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쇠구름이, 열쇠구름이. 열쇠구름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리띠에 열쇠구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어? 내가 차가 차를 가지고 와서 계속 내차 앞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뭐 이거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요새 차들은 키가 비슷비슷해요. 또 조그만 차에다가 또 그걸 가지고 막틀내고또 응. 그게 안 되면 또 열쇠를 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도 그런 경험 있지? 응? 왜 없어? 지금 다 잊어버렸구만.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몇번 이야기했잖아. 아니, 왜 다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노냐고? 나도 그러고요. 열쇠,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고관 열쇠를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은사방이 굉장히 많은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요. 천사님, 여기는... 무슨 은사의 방이에요 와 방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여기는 무슨 무슨 무슨 은사의 방입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는 지혜의 은사의 방이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 천사가 눈, 눈짓을 눈 하니까 한 천사가 가서 키를 가지고 와서요 우리는 옛날 대가집 열쇠 같은 그런 열쇠 황금 열쇠를 가지고 큰걸 가져와 가지고 문에다 싹 놓으니까 문이 자동으로 쫙열어지는 거예요 아하 천국에도 은사의 방 비밀의 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천국의 방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출입하는 방이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차지하고 힘쓰는 자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도록 허락을 받더라고요 주님이 물어봤다 할렐루야 음. 내가 어떤 위기가 있는데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될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의 문을 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 제주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을 무슨 재재로 풀겠는가? 무슨 재재로 문을 열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천국은 힘쓰는 자들을 차지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에 최고의, 최고의 가능성을 항상 둬야 돼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순종합니다 시드기아는요 평소에 에, 에, 에리미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에리미아는 항상 직선적이야 항상 자극적이고 직선적이고 꾸지하면 에리미아는 부드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루살렘이떤 전쟁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시드가가 예레미야를 막 찾는 거예요 찾아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뚜드려 폐져서 만신장애가 되어 있고 굶겨 있고 진흙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수일씩 금식하고 있고 굶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왕이요, 당신의 그 미실적인 행동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같은데 내막은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해 놓고 실제는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기도 속에 우상 숭비해 놓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애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자꾸 매달려 애국 군대가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앞에서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뒤에서는 에어 군대가 도와줄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쫓, 쫓겨날 것이다. 바빌론 군대가 잠깐 갔지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안연하게 생각하는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여러가지 기도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으로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꾸 부담스러워 하셔요 왜? 자꾸만 기도하니까 다른 교회는 문 닫고 뭐. 예라 잘 됐다 이 기회에 교회에 안 가도 좋으니까 막뭐 쉬자 예라 쉬자 잔뜩 쉬자 내가 만난 목사님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쉬어요 거의 9 0 이상 다 쉬더라고요 영적인 목사들도요 교회를 다 쉬게 만들더라고요 법이 너무 무서워서 응. 우리는 매일 처리하는 이 기도가 공적인 예배에요 공적인 예배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미이를 통해서 항상 기도의 단판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의 구약서는 충성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예.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을 누가 막아줬는데 지금은 이걸 누가 막아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파리사를 막는 심정으로 이 밤에 기도하고 영적 능력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 할렐루야. 이건 이제 하나님과 단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구약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판하고 단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좀 막아줄 수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